이만큼 맞으면 이게 상당히 대용량이 들어가고 넓은 부분에 넣기 때문에 그게 압박을 받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 그게 여기를 넘어서서 막 목으로 내려가고 뭐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상필러에 대한 질문인데 머리 쪽에 맞은 필러가 중력이 이 얼굴 쪽으로 내려오나요? 두상필러라는 이름으로 시술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머리를 깎았을 때나 뭐 짱구를 일단 예쁜 짱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두상필러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넓은 부분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러면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마에 맞는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에 이만큼 맞으면 이게 상당히 대용량이 들어가고 넓은 부분에 넣기 때문에 그게 압박을 받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 그게 여기를 넘어서서 막 목으로 내려가고 뭐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에,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어,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로는 이런 여기에 주사가 이렇게 있으면 중력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 그 피부조직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피부조직 속에는 내 얼굴의 피부를 우리 뼈에 든든하게 붙이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나 아주 단단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마, 이마를 이마 보면 눈썹이 있는 부분에서 이 두개골에다 단단히 붙이는 곳이 여기에 꽉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안 내려가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딱구획진 것이 여러 군데에 막는 구조들이 있어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쭉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밀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위치 이마부터 그 가까운 데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쓱 내려가는 길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목에까지 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냇물이 흐르듯이 목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을 보면 여기서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여기는 곳이옮겨갔다고 생각하시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말 밀어 가지고 상당히 멀리까지도 밀어 가지고 내리신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상필러 뿐만 아니라 필러의 이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안쪽에 텅빈 터널 같은 구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는 든든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넘기는 되게 어렵고 실제로 거기서 다 멈추게 되니까 그런 이상한 상상을 안 하시고 실제로 검사를 하시려면 전문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